11차 믿음이 기대감에열려다 오늘은 예배의 9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인 기대감 그 다섯 가지 주제 가운데 마지막 편입니다 7가지 법칙과 이 기대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위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9일차에서도 다루었듯이 왜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감이 사그러들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이 세상의 본질인 세 가지 욕망,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영적 무기력에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인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기대하고 갈망하게 하는 예배의 연료라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묵상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부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미네소타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길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교회 앞길이 술 마시고 춤추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이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달 후에 그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서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교회한테 변상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자기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술집 주인이 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하는 날이 판사가 교회 대표에게 물었어요. 교회에서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교회 대표가 답했습니다. 네 하긴 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는 것은 억측입니다. 판사가 이번에는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당신의 나이트클럽이 망해해달라고 기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물론이죠. 한달 전쯤 우연히 알았습니다. 이번 화제는요. 100% 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틀림없다니까요. 결국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반면 나이트클럽 주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매주일 지역교회에서 드리는 이 눈에 보이는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영적인 사건이요. 이 믿음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 회개와 헌신과 결단과 같은 이런 영적인 사건이 매주 전세계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현상들을 물량적 수치로 측정할 수만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의 가치와 열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찬양과 기도, 설교가 지루하지 않게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슨 놀라운 일이라도 벌어지겠는가 라는 기대감 없는 태도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역사도 없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난 증거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믿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떤 역량을 줄까요? 오늘 묵상구절인 히브리서 11장은 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수많은 성도가 이 구절을 통해서 위대한 기대와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숱한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양산하기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믿음을 강한 신념 또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의지적인 열심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대상보다 믿음의 주체에 더 강조점을 둔 잘못된 해석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의지적 행위로 기울 때그 믿음은 불안전하고 행위의 기반을 둔 왜곡된 믿음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인간의 부패된 죄성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에 의한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는 제로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선택된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두 명의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친구 A는 매사에 정직하고 맺고 끊는 습관이 분명해서 왠지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친구 B는 툭하면 거짓말을 일삼고 말을 바꿔서 신뢰가 잘 안갑니다. 여러분은 이 A와 B 가운데 누구에게 더 믿음이 가시나요? 이 믿음의 속성은 상대방의 인격과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나이지만 이 믿음의 대상인 A나 B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에베소서 2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 복음의 정수가 기록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도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조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에베스도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와 동일한 조건절입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이 전제 조건이 바로 인류의 죄값을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의,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도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의 원어적 의미는 기초, 실체라는 뜻입니다. 윌리엄 레이는이 실체가 사람의 생각에 의해 좌우되는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실체가 성도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는 근거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온전하고 신적인 그 어떤 실체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이죠. 죄 있는 인간이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그 실체가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울사도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전체에 녹아있는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안에 생성된 믿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믿음은 관계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는 예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면자랄수록 우리의 기대감도 커지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믿음의 증거들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이 보여준 믿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우선순위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방인인 그녀를 대하는 이 모습이 평소 같지 않게 냉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나 간절한 믿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의 중심을 보신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셨습니다. 그 즉시 귀신 들린 딸도 낳았고요. 믿음의 산물입니다. 자기 확신과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려놈의 저자 이영교 선교사가 2005년 봄 몽골의 일의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벌러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몇달 전에 기도팀에 의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기적을 체험한 자매였습니다. 자매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소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는 몽골인들에게 오대 보물 중에 하나여 삶의 원천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온 초원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늦지 않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성교사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한 이 벌로르 자매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아침에 잃어버렸던 소가 와 있었습니다 예배처소에 소가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벌러르 자매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소의 발걸음을 그것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세상 보물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한 그녀의 믿음과 열망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이 벌러르 자매에게 하나님은 소와 예배의 기쁨을 모두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의 자리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매 순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실체가 복음과 은혜인지 아니면 내 욕망과 욕심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 묵상 1. 나는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어떠한 믿음의 분량을 갖고 나아가는가? 예배 묵상이 복음이 믿음을 더욱 잘하게 하고 이 믿음이 예배를 더욱 기대하게 한다고 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가?